과의 이름 변은 무더더라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, 두 골드를 드립죠.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. 할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이길 것 같은데 별로 안 바꾸면. 아이고, 나디나야 이번에. 한 개는 잡았다. 나쁘지 않아요. 어? 가능.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와 미친 <웃음> 이런 게임도 있어야지 야 저게 히드라가 정확하게 저렇게 두번 때리네 잘하셨어요. 계속 일단 넘겨봐 저 무료인데 나 이거 팔아봐 아. 아. 일단 이거 어려봐 아. 어씨 괜는데 어? 괜찮나? 괜찮나? 치고 아 됐나보네요 치고 바르고 펀치고 치고 치고 고 구포자마리지로고 <람이> 그냥 납작고 그냥 살짝 모자라긴 하죠 원래 황금 황금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, 이게 나디나도 안되고 많이 모자라긴 해 애들이 약했네. 그간에좀 처맞아도 이상할 판은 아니었는데. 믿음. 믿습니다. 나는 믿습니다. 중매 다 버려. 오케이. 어, 어!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? 잠깐만 뭔데 이거? 뭐지? 아, 나 제대로 누른 거 같은데? 무엇은 일이야, 이거? 아이, 뭐, 골랐잖아! 아니, 아이, 골랐잖아! 클릭 됐잖아요, 아니. 아이, 딸깍 움직였잖아, 마우스가. 아이, 씨.